들어 거예요. 안녕, 레하. 난 댓글 봐야지. <웃음> 안녕, 건니와 <웃음> 학원 가야 된다고요? 다 와요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제가 오늘 처음으로 브이앱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혼자 한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떨리네요 <웃음> 김래연니 맞아요. 처음에는 <웃음> 브이 라이브 레스. 제가 아까 치과를 갔다 왔거든요. <웃음> 아 송하트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뭔지 알죠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오늘은 음 카레 카레우동 카레우동 맛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카레우동 유치원 때부터 먹었어요 었 음, 이겠다 제가 항상 저희가 친언니가 한명 있는데 제가 항상 먼저 끝나다 보니까 막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시간이 좀 뜨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희 집 있는 여기 있는 가게 가가지고 매일 카레우동 아니면 라멘 아니면 소시지빵 먹고 기다렸어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소시지빵은 소시지만 먹었었대요 고기를 좋아해서. 그게 진짜 추억이었는데. 그리고 먹다가 딱 언니 가 오는 거죠. 언니 오면 같이 놀고. <웃음> 맞아요. 저 앞머리 이제 좀 길어졌어요. 오늘 모자를 써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머리카락도 엄청 길어졌어요 <웃음> 맞아요 모자 귀엽죠? 제한상 머리 헤어 세트가 안 됐을 때는 모자를 자주 쓰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여운 거 쓰고 왔어요 이거 진짜 저의 애연 모자. 완전 예쁘죠? <웃음> 처음이라서 말잘 못하겠네요. 나고야 사투리? 나고야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할머니랑 얘기할 때 나니야 또노 막 이러고 해요. 고한 답했다 그랬대. 난가 갑자기 일본어 뭔가 할머니랑 항상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네 장고한 답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손다 뵀다 이렇게 보내고 전화도 자주 해요 음 한국어 빨리 외우는 법? 저는 처음에 연습생 때는 진짜 열심히 매일 수업 듣고 뭔가 빨리 대화로 하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음, 뭘 했지? 수업 듣고 아 그리고 꾸준히 뭔가 한국어로 뭔가 한국어 연상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드라마나 그런 거? 음, 맞아요 근데 대화를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한국어 듣는 게 진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지금도, 지금도 늘는중 번주 주견だから 응원してほしいです。頑張れ。やればできます。 긴장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만 할수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만 할수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있긴수있다있수있어요 <웃음> 돈가스 맞아요, 돈가스도 봐. 음, 뭔가 옛날에 들었었는데. 댓글 볼까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이 뭐예요? 취하는 거구나 <웃음> 이따 할게요 이따. 아, 지금 해야 되나? 이따 할게 마지막에 좋아요 맞아요 오늘 오늘 사실 혼자 하는 거 조금 불안해서 리즈를 부를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아쉽게도 그냥 다음에 같이 하기로 했어요 리즈야 미안해 혼자서도 잘하는데 감사해요. <웃음> 음, 요즘 그림은 못 그리고 있어요. 요즘 제가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덤물, 덤물이 저물 친구들이 나오는 게임 <웃음> 매일 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재밌는 거 아세요? <웃음> 맞아요. 가을 언니도 그거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잖아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어제도 막. 유진 언니랑 가오 언니랑 그 게임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생일 난데스가? 탄생일 어머니도 고맙습니다. 탄생일에 아씨는 브라보 미루다는데 음. 오늘 TMI, 오늘 TMI, 오늘 TMI 오, 응.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이제 씻으러 가려고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소가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었는데 이소가 요즘 잘 일어나더라고요 아침에 옛날에는 제일 늦게 일어났었는데 <웃음> 맞아요, 이소가 잠이 많아요 <웃음> 이소보다 어린 텐더 <텐데> 있어요? <웃음> 이소보다 어리면 몇 살이지? 이소가 이제 중잠이 됐는데 진짜 아기네 다 <웃음> 멤버들이랑 있었던 재미있는 일? 음, 음, 어제 제가 거기 메시지 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 어제 다 같이 거실에서 TV 보다가, 이제 몬스테크 선배님께서 저희 11불러주신다 불러주셨다고,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영상을 보는데, 진 다같이 와! 하면서 왔어요 맞아요 이렇게 세븐 춤을 해주시는데 역시 너무 멋있으셔요 오늘 기걸이요 오늘 기걸이안 했어요 여기만 했고 여기에 나비가 있어요 나비도 바꿔야 되는데 저 나비 아이템 진짜 많아요 최근에도 나비 카디건 살까 고민 중이에요 <웃음> 아, 나비 이불, 맞다 나비 이불 살려고 하다가 엄마가 말렸어요, 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비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냥 <웃음> 저 혈액형 A형이에요 여러분 저 AB형 아니에요 저 A형 완전 A うんいおうん好きな日本料理はうんうどんうどんが大好きです私のおばあちゃんが作ってくださるうどんがあるんですけど本当に美味しくていつも韓国から帰ってくるたびに食べて なんかお母さんが作ってくれるうどんとおばあちゃんが作ってくれるうどんがあるんですけど 2つとも味が違うんですよおばあちゃんは白だしお母さんは赤だし でおばあちゃんはおばあちゃんは豚肉を入れてくれてお母さん牛肉を入れてくれるんですよはそれが違って日本帰ってきたらいっつもすぐうどん作っ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作って 코양이 <웃음> 포즈 是 제가 항상 하는 그게 있어요 고양이 吗즈 리즈가 해야 되는데 그是吗 그렇죠? <웃음> 엄마와 또 바바는 완 달아요. 알겠요 핸드폰 케이스 귀엽죠. 이거 진짜 찾 찾은 순간 너무 데스티니를 느껴서 엄마한테 바로 사달라고 연락했어요. <웃음> 근데 이제 바꿀려고요 조금 질려가지고 예쁜 거 찾는 중. 음, 아직 키가 크고냐는 크고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더 이상 안 크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단신즈. 잔신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잔신지로 그냥 있으려고요. 맞아요. 크면, 가을 언니가 힘드니까. <웃음> 우리, 우리 가을 언니 지켜야죠. <웃음> 음. 좋아하는 과자? 저 일본에 진짜 과자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기 때는 별로 과자를 안 좋아해서 뭔가 과자를 안, 많이 뭐안 먹었었는데 이제 제가 신기한 게 한국을 가니까 일본에 가면 뭔가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같은 걸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막 편의점 음식 음. 막 일본에서 유명한 음식들 있잖아요. 막, 이치란 라멘막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진짜, 일본 갈 때마다 이제는 편의점 꼭 가고, 라멘 먹고, 막, 히츠마부시도 먹고. 되게, 되게 신기해요, 그게. 아, 맞다, 좋아하는 과자. <웃음> 좋아하는 과자. 음, 뽑기? 뽑기 아세요? 그거, 이치고아지 너. 초콜렛의 오가시です. 소바도 라면だったら, 소바. 토로로 소바가好きです. 오늘 코디? 음. 오늘 제가 필라테스를 갔다 왔거든요 모닝 필라테스 하고 또필라테스 하고 레슨 받고 치과 갔다 오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입고 왔어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으니까 레이의 패션의 완성은 모든 게 여기에 있어요 다이브 알죠 <웃음> 맞아요 필라테스가 진짜 오늘 쌤쌤 쌤한테도 제가 말했는데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사소한 그런 사소한 진짜 힘듦이 너무 대단하다. <웃음> 맞아요 봤을 때는 진짜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더라고. 근데 뭔가 하면 시원해요 스트레칭도 하고 추천 추천합니다. 오늘 저녁 이거 끝나고 먹을 거예요 리즈ちゃんのこと大大大好き <웃음> <웃음> <웃음> めっちゃ好きです私が <웃음> <웃음> 리즈に誕生日の時に 靴をプレゼントしたんですよかい でもすごく気に入ってくれて毎日ってくれてて嬉しいですまだ私の描いた絵もホーム画面にしてくれてまリズが私がリズなんて生きていく時にそれを描いてくれてたんですよ 레이 같은 앞머리 하고 싶다고요? 해요. 다이브도 어울릴 거예요. 이게 한 여기까지 정도 잘라야 되거든요. 이 눈썹이 처음에는 좀 연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자르면 괜찮아져요. 저도 처음에는 좀 숨을 쉬고 했거든요. 약간. 잘랐는데 자르니까 뭔가 마음에 들었었어요 <웃음> 레이 안무리 하니까 이상해졌다고요? <웃음> 아니에요 유니크함이 추가된거죠 속상해하지마요 음 오늘 맞아 오늘은 병아리로 이모티콘 했는데 다음에는 한상 바뀔 거예요 다음에는 뭐게요? 쿠보가 있었는데 머릿속에 오늘은 병아리를 골랐어요 추천받아가지고음 오늘은, 그래도 오늘 진짜 많이 잤어요 7시간? 진짜 많이 잤어요저 민초 진짜 좋아해요. 근데 한참 연습생 때다 같이 민초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안 먹어요. 굳이 뭔가 사먹진 않고, 있으면 먹는 정도? 원영이가 민초 좋아하잖아요 원영이랑 나랑 이서랑 리즈가 민초당이었는데 리즈는 이제 빠지겠다고 빠졌고 <웃음> 저 강아지는 안 키워요 근데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할머니께서 키우시는데 진짜 많았었대요 뭔가 몇 마리 있었지? 진짜 많아요. 한네 마리 있었는데 진짜 귀여워요. 제가 아기 때부터 그냥 강아지, 강아지랑 뭔가 같이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요즘 강아지 영상 진짜 많이 찾아보거든요. 한국에서도 귀여운 강아지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키우고 싶어요. 진짜 언제가 <웃음> 저 강아지인데 가져가서 키울 거예요. 라안 <웃음> 돼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웃음> 음, 요즘 빠져있는 노래. 요즘은 민호의 선배님 노래를... 진짜 많이 들어요. 연상도 찾아보고 그래도 제가 민호이 선배님 따라했잖아요. <웃음> 선글에서 없다고 그하기 어렵더라고요. 민호이 선배님 '살랑살랑'이라는 노래가 진짜 좋아요. 거기 앨범에 있는 인트로가 진짜 제 최애거든요. 최애고 그거를 진짜 들으면 뭔가 기분이 확 좋아져요. うん、おにゃんちゃんって可愛すぎて存在してますか？してると思います。おにゃは本当に。おにゃは。本当に可愛いです。お人形さんみたい。お姫様。メンバーたちでも一緒に。あ、お姫様来たっていつも話してます。おにゃんが来た。お姫様だ。って言って。<笑>オニョンは本当に、<笑> 휴가 기간 중에 가장 기니타의상でも本当に全部全部気に入ってて全部気に入ってもやっぱりピンクピンクの衣装の日が気に入っ 제가 화이트 때 맘에 들었던 가자 맘에 들었던 이상 핑크핑크나이예요. 완전 이렇게 예기 안 가려 했던 날. 다이브는 뭐가 제일 좋아요? 저 진짜 궁금해요. 제가 많은 머리를, 머리 스타일을 했잖아요. 뿌까? <웃음> 그, 뭐지? 소라빵 머리도 진짜 많이 줬다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앞으로도 좀 많이 도전해볼게요. 뭐, <웃음> 저기 중학생이 날이면 수안하노데 하니까, 1곳도 그다 이제 중학생이 되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불안해서 한마디 해달라 하는데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過ごせば大丈夫。私も学校帰ってる時は友達たくさんいませんでした。いなかったんですけど、でも大切な友達がちょっとできれば。学校生活も楽しいと思うので。不安にならなくて大丈夫だと思います。<笑><笑><笑> 다들 뭔가 시험이 있고 많은 건가? 입시? 일본에서도 다 화이팅! 할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잖아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진짜 할수 있어 요 너무 떨리면 그냥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렇게 하고 가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할수 있어요 추우면 덥다고 해요. 뭔지 알죠. 진짜 춥지만 <웃음> 마음 아니라. 다이다부다이다 <웃음> <웃음> <웃음> 맞아. 해. 다이다부다이다부다이다부다이다부이게제 습관이거든요. 해. 다때부터다이다부다이다부 <웃음> 저희 엄마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저를 달래줬어요 다이져브 다이 <웃음> 저는 회사에 그냥 오디션 보고 들어갔어요 오디션 때 레드벨벳 선배님 햄복 춤추고 랩하고 <웃음> 그때 진짜 떨렸었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아 엄마랑 왜 내가 여기 있을까 왜 여기에 와버렸을까 <웃음> 그러면서 갔는데 엄마가 그냥 직전에 그래 할수 있어 레이야 한번 그냥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갔다 왔어요 난할수 있다 그 마인드로 <웃음> 근데 맞아요. 행복하게 붙어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지금 아이브가 됐어요. 정말 꿈같은 일이죠? <웃음> 맞아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진짜 구산. 제가 진짜 학교, 고등학교 입시할 때도 준비를 2주? 2주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어. 뭔가 입시하는 날에 제가 그때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뭔가 저나이때 한국 사람들을 본 거예요 입시장에서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회사에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그래서 엄청 떨렸는데 제 입시곡은 그거였어요 메이건 트레이 t 미 o 그거를 했어요 진짜 떨렸어요, 근데 입시할 때도 <웃음> 근데 학교를 가니까 유진 언니가 있었네요 맞아요, 유진 언니랑도 조금 회사 갈 때마다 만났었는데 맞아요, 저곧 졸업해요, 여러분 벌써 졸업을 해버려요 노란 겨복을 입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웃음> 원래 원래 케이팝을 좋아했었어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진짜 다양하게 듣는 그래서 레플리도 매주 다이브한테 알려주고 싶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레플리도 그냥 앞으로도 쭉갈 거예요. 맞다 저 깨진 그 집게 핑 있잖아요. 그거 새로 다시 샀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이제 캡처 타임을 할까요? 포즈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음, 갸루, 음, 아, 레이피스는 필수죠. 레이피스는 꼭 할게요. 레이피스 볼 하트 자, 볼 하트 볼 파트 하고 레이피스 오늘은 양쪽 할게요, 투표하니까 더 하나만 할게요 유니크하게 해주라 나비 포즈? 나비 뭐지? 포 하고 있어요. 다이브 <웃음> 오늘 처음으로 브이앱 했는데, 그래도 다이브가 많이 보러 와줘서 맞아요. 그래도 잘 끝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안 끝날 수 있대요. <웃음>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저저 아직도 열심히 그거 한국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VF 할 때마다 이제 누는 거죠 혼자 많이 얘기하고 저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요 다이브 결기해 줬을 때 감사합니다 달부도 맛있는 저녁 드세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안녕 <웃음>